이 영상에는 중간중간 더빙이 있습니다 완성했던 님다 더빙이야 코너 방금하고 코란노 스폰서 데스 오크르시마스 홀리쯔 반갑습니다 피엔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더빙을 넣는데 이블린의 배우게 넘어가다니 그 이유는 제가 고백할 이야기가 있기 이블린 때문입니다 이블린님 사실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최근 부캐로 양학을 하느라 아니 너 부캐를 못하... 정말 오랫동안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과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일단 더빙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블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판도 안해봤긴 한데 그래도 아니 근데 강의를 왜 재능충이다 왜 보니까 일단 이블린은 6렙이 돼야 수월하게 갱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빠르게 캠프를 돌아주는데 돼지가 있네 저처럼 피치콜이 좋아서 정글모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6렙을 찍으셨다면 그럼 이제 아니, 제가 먹고 하네. 있던 두꺼비가 도망갑니다 아니 이런 젠장파티 용까지 먹어주는 이블링 그 자체 피한둘 야아아말대고불로 왔는데 내가 처형 체형 갖고 온다 처형이다 저거 까궁 <웃음> 아, 모든 것을 이 부분은 듀오 친구 피들스틱이 굉장히 잘한 장면인데 네. 매드무비 부금은 네, 저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부분으로 대처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아니, 이게왜살러 저러? 저러? 저러? 저러? 고 이게 고저 <맞고> <웃음> 내가 이 사람들 좋아진거 했다 아쉽다 아쉽다 자도 되겠다 <웃음> 아니 근데 개웃긴게 팀체스로 저거 치고 조심스럽게 저거 치고 아쉽다 <웃음> 아 근데 저렇게 해야지 이제 팀이 안박져 음. 그냥 이거 포스터새끼가 입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저렇게 하면 오히려 어, 웃기네 아, 솔직히 야서가 딱팀 살벌하다 나잘 나왔는데 나 170건 배추, 나 어디서 뭐냐? 응? 음? 어? 골렘 먹고나큰골 주면 안돼 다먹어 혜타르즈야? <웃음> 음. 아, <웃음> 무슨 정글러가 정글을 돌렸다고 지금 <웃음> 오, 벌써 사주냐? <웃음> 그럼 다 챙겼지 역시 정글 정글 좋아 덕분에 라일라이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세고, 아나 없이 한다면 반칙이지. <웃음> 리얼, 아, 리얼 반칙, 노잼. 저 뭐해? 아, 아, 아, 왜 거짓말? 약국에 있는데 그래도 걸리지. 야소가 놀지만 않으면은 밀겠다. 어, 야소 도움 돼. 나름, 응, 불용이야. 그리고 나 뒤로 엄청 세고 우리. 뭐야 왜 미니언 하나야. 어? 저 어디서 봤어? 언제 갔어 저거? 아 슬타고 네 어? 아, 잠깐만. 이 모션 중에 전략 안 써지네. 아, 그냥 놀랐는데. 어, 코드락 킬. 와! 아, 전기 의자. 앓고 있는데, 씨. <웃음> 대캠 일시불인데요? 오케이, 어? Q에 죽었네, 반피인데. 어, 의신했는데 사라졌어. 나오질 않는데? 은신했는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웃음> 오케이. 이제. 캐리네, 이거는, 솔직히. 아, 사쿠 차이가 아닌가? 음, 좋아지좋아 사쿠 차이. 사쿠 차이. 사, 사포 차이. 자, 자, 사포 차이. <웃음> <웃음>